에서 함부로 꺼 갑니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정제이됐어요아발포 비타민 e 이마시아 비타민 C 너랑 그 우린 하나야 그 상여자였는데 덴마크 갑니다 <웃음> 캠핑장 덴마크로 아 그래? 덴마크 같은 공사예요어 덴마크다 함부로 꺼 갑니다 5고입니다 날라간다. 와 대단한 집념이다 우리는 자등. 여기 지금 네일사롱인데 굉장히 사람이 많습니다. 골목 뭐 아저씨가 한 명하고 아줌마가 한명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 독일에서 네일사롱하면 될것 같네. <목소리> 음. I gotta do you 일입니다. 한물 한물. <웃음> 그럼 독일하면 소세지 아닙니까? 피자를 먹다가도 생각나는 소세지. 예.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? 소세지 사러 갔죠? 아휴 그냥 그쪽이 아주 그냥, 그냥 난리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쪽에는 다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쪽 면에 다 지금 정전이 됐어요 이쪽다는다 맥도날드도 다 정전이 됐네요 지금 정전이 돼서 지금 난리면서 다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? 지금 직원들다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. 독일 맥 오늘 일상입니다 야아가막 엄마 먹네요 아, 이 맛이야 비타민 아이 맛이지 발포 비타민 아발포 비타민 이 맛이야 비타민 C 어! 아고 와이프 건 내가 챙겨야지 아이고 아이고 와이프 건 내가 챙겨야지 아이고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. 아이고, 발포 비타민. 떨어졌네. 내오세요. 아 하다다. 발포 비타민이 그냥 떨어져. 아, 안 하나니까 그렇지. 어? 아나다가. 발포 비타민이 막 떨어지는데. 매일 하는데 오늘 좀잘안 되네. 좀 시원할 줄 알았는데. 발포 비타민이. 아이고, 발포 비타민이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, 뭐, 안 보셔도 어쩔 수 없죠, 얘는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먹으면 좋은 티래. 아이고, 발포가 되고 있네. 어, 제가 지금 어디냐면, 저 지금 함부르크인데, 함부르크 호스텔에서 입박을 하고 제가 지금 한 2시간 정도 달려서 플랜스부르크 바로 이제 덴마크 밑에 있는 독일 끝이죠 독일 최북부 플랜스부르크로 갈 생각입니다 지금 근데 숙소는 안정했고 오늘은 카우치 서핑 오늘도 비가 온다고 하니까 저는 괜찮은데 와이프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. 비 맞으면서 하는 것도 저는 오히려 비를 좋아하죠. 비 맞는 남자 축구할 때도 비를 맞으면서 와이프를 생각해서 굉장히 지금 해가 떴는데 지금 고민이 되네요. 일단은 일단은 플랜스부르크로 출발할 겁니다. 카우치 서핑이 성공하면 카우치 서핑을 할 거고 아니면 뭐 게스트하우스를 잡든지 날씨가 좀 괜찮으면 캠핑장을 잡아서 갈것 같네요. 아니, 날이 맑았다. 그죠? 음. 22분 후 비가 내릴 예정이라고 되 와, 신기하다. 22분 후 비가 내릴 예정이라니다이 굉장한 예정이네. 그거 맞드나 응. 어. 날 내일 은 완전 맑아. 내일은 모르게그럼이박하면 되잖아. 캠핑장 갈까 그냥. 캠핑장 갔으면 좋겠대 나는. <웃음> 캠핑 캠핑장 갑니다. 하루는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굉장한 즉흥성 여기 너무 건조해서 피부가 막 터요 한국에서 절대 핸드크림 안 바르는 상여자였는데 어쩔 수 없이 발라요 더 피부 좋아지겠어요 꼼꼼히 발라서 더 피부 좋아지 <웃음> 원래 무릎 좀 귀찮아서 안 발랐는데 웃긴. 근데 아직까지 선크림 21호 선크림은 있어가지고 이거 마저 쓰고 살까 하는데. 덴마크 갑니다. 캠핑장. 덴마크로. <웃음> 아, 그래? 좀 국경을 넘네? 저희가 덴마크 가기 전에 왜 마트를 가려고 하냐면, 거기 물가가 진짜 싸고 생필품을 많이 쟁겨놓고 가는데,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면 분명히 비싸질 거기 때문에, 뭐 파스타 소스 이런 거는 다 비슷하다 하더라고요. 근데 뭐 기타 등등 나머지들은 조금 비쌀 것 같아서 일단 조금 뭐 당장 덴마크 첫날 가서 먹어야 되는 건좀 사가려고 합니다. 입 대고 물어. 지금 먹는거 아니지? 더야겠다 7월 12일 독일에서 덴마크 렛스케레 If I got a dollar for every time you slam the door I would be the richest girl. t a thing. I'm not a thing. I'm not a thing. I'm not a t h i 우리 단나이그올림브 고맙습니다. 게 다들 네. 시표전건물하는 건가? 잔마크 1kg 남았다고 했지. 어. 거의 거의 1kg. 그냥 공사하는 것 같은데. 덴마크 같은 공사예요. 오, 어, 덴마크다. 덴마크다. 덴마크다. 아, 괜찮은 열었나? 오케이 okay. that's fine. So have a nice trip. Thank you. And you just just uh, drive to the left. 아, left. 오 k a thank you. Okay, bye -bye. Thank you, bye. 어 <웃음> <웃음> 저희는 지금 한 사발이 먹었어요. <웃음> 저희만 세워가지고 이거 <웃음> 아마 이거 번호판이 프랑스 거라서 브라운 거라서 저 프랑스에서 왔냐? 아니다. 게르만에서 왔다. <웃음> 너무 당황해서 게르만. <웃음> 진짜 그랬나? <웃음> 어,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라고 했습니다. g 트 o d t 이라던데 음, 아튼잘 덴마크 잘 도착했습니다. 우리 똑같네 뭐. 공기는 덴마크 공기네요는 <웃음> 캠핑장 표시 이로 가면 캠핑장에 앉으시면 데 덴마크 캠핑장 왔습니다 음, 덴마크는 굿은 곳이야 좋은! 좋은! <웃음> 좋은. <웃음> <오> <웃음> so